23살 조카에게 보낸 편지 며칠 전 미국으로 이민 간 누나가 한국으로 여행 왔습니다. 작년 2월에 미국으로 건너가 이제 1년 4개월 만에한국땅을 다시 밟아본 것이지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누나 역시 부모인지라 자식 걱정하는 마음은 일반적인 한국 어머님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신의 큰 딸이 저에게는 23살 외조카가 어제 누나에게 엄마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요?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잘 모르니 막내 삼촌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대답해 주었답니다. 전그 얘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조카하고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것 같아 보였고 여러 가지 혹은 취미를 시작해 보았다가 중간에 자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전 아이 때는 저랬었나? 하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그 질문의 답변은 아마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라는 제 혼자만의 생각을 얻긴 했지만 어제 제가 처음으로 조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에게 항상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만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글로써 나와 대면해보려 한다.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얘기는 전적으로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거한 것이란 걸 알아주기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건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옛날에 이영걸 성룡 마이클 안가라노 등이 공동주연한 영화 포비든 킹덤이란 걸본 적이 있다. 영화 내용은 별로 볼게 없지만 그 속에서 스승이 주인공인 마이클 안가라노에게 무예를 전수해 주면서 했던 말이 있다. 내 안에 고수가 잠들어 있다. 오직 너만이 그것을 깨울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한 채생을 마감한다 어쩌면 나 역시도 아직까지 나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주식 투자는 결코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이러한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내 스스로에게 활력과 기쁨, 환희의 즐거움, 보람 등을 안겨주고 있다 돈은 좋은 것이다 돈은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지지성과도 같은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끔 큰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한국은 유교적인 역사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 돈과 부유함 등에 대해 하찮게 여기며 이를 멸시하고 시기한다. 하지만 돈을 싫어하고 역겨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은 사실 동화이고 환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동화와 환상이 실제로는 실현될 가능성을 가진 것이라는 거다. 언제나 부정적인 사고방식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신세한 탄만 한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난 역시 안 돼. 하면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현실이 된다. 꿈이 동화이고 환상이라면 기왕이면 찬란하고 희망찬 꿈을 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내면 안에서 올려 퍼지는 밝고 희망적인 소리들에게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정적인 사고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 어떠한 생각도 무시해 버려라 자신감을 가져라 영화 속의 대사처럼 우리 안에는 커다란 가능성이 잠들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자신 밖에는 없다 만약 내가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관심을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심만으로 그것을 끝내버려선 안된다. 절대 겁먹지 마라. 너는 할수 있다. 그리고 나보다도 훨씬 젊지 않은가? 앞서 쓴 이야기에 어느정도 공감이 간다면, 정말로 공감이 간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보기 바란다. 책을 읽어봐야 한다. 많은 책을 볼 필요는 없다. 핵심적인 책몇 개만 읽어보면 된다. 대신 핵심적인 책을 세 4번 이상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완전히 너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음의 책들을 추천한다. 제일 처음 읽어야 할 책이다. 주식투자의 정석. 스타키안저세번 이상 반복해서 읽어볼 것. 워렌 버핏의 가치투자 전략. 티모시 빚죠두 번째로 읽어보되 한번 정도만 정독해서 보기 바란다. 인디안 기호제 투자법. 주락이죠. 두번 이상 자세히 읽어보아야 한다. 돈. 보도 셰퍼죠. 책 안에 독자 스스로 글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일종의 스스로에 대한 트스트이다 반드시 이것을 책의 저자가 하라는 대로 적으면서 읽어보기 바란다. 세번 이상 반드시 정독해야 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책을 읽는다. 전형 수저 두번 이상 반복해서 읽어보기 바란다.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윤재 수저. 책의 제목만 이렇지 사실 제일 마지막에 보야 할 책이 이것이다. 한 번만 읽어보면 된다. 여기 글 읽어보았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 둔다. 실전 투자를 해보아야 한다. 만약 내가 내가 권해주는 절차를 밟아 상기의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실전 투자를 해도 좋다. 아니 반드시 해야 맞는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의 핵심은 마음가짐이다. 위에 두 가지를 해보았다면 다음의 절차는 내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틀림없이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잠재력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발휘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맞는 것 혹은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인지 이 역시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해선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남게 된다. 너의 가능성을 믿어라.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는 것도 명심해라. 아직까지 주식 투자에서 하수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한 막내 삼촌이 돌이킬 수 없는 3년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식에 처음 입문해 1년 정도 시간에 7천만 원도 손실보고 그후 2년간 전업하며 1억 3천만 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재테크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하며 차 팔고 이렇게 저렇게 2천만 원이란 종잣돈을 만들어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 시장에 머리 좋고 돈 많은 사람 많다는 건 알아서 조심조심 무량주 위주로 섰다가 조금 수익 나면 팔고 떨어지면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매매를 하니 수익이 나더군요 그러다 주식 카페를 알게 됐죠. 주식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됐는데 제게 독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수분의 일지를 그때 처음 바페에서 봤습니다. 참 대단했죠. 어떻게 그 사람이 거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은 생각지 않고 나도 할수 있다. 그래 그 사람도 인간 나도 인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하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만요. 근데 그 고수분의 일지를 보고 제 머리론 도저히 매숨에도 타이밍을 알 수가 없더군요. 바둑으로 치면 이제 입문한 놈이. 7단 정도의 고수의 일지를 파악하려 한 거죠. 파악할 수 있는 건 수익금액 뿐인 것을. 그래서 어렵다 생각되어 딴 곳으로 눈을 돌렸지요. 그러다 당시 이 수설 비슷한 지분 경쟁으로 인해 그야말로 춤을 추고 있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제가 그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당일 처음으로 호가창에서 돈질이란 걸 보게 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위아래로 10호가 정도가 매수도매가 되는 걸 처음 보고는 전 가슴이 다 설레더군요. 저거 봐라. 대충 매수호가 4호가 정도의 매수 주문했다가, 지결과 동시에 위해 4호가의 매도 주문내면. 야, 돈 벌기 쉽네. 그 당시, 호가 개비 스킬핑하기 좋았던 걸로 기억되는군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제 주식 인생은, 그 이후 좋은 일 며칠 없이, 오늘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저도 참 창피하기 그지 없네요. 도대체 그 지경까지 될 때까지 뭐한 거야? 이 질문에 저도 할 말이 없으니,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돈도 돈이지만 집사람과 두 아들에게 미안하기 그지 없네요. 손실이 나는 날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젠 그렇게는 안하리라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식시장에 뛰어든 것이 보다 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행복하게 살고자 함이었는데 몇년 아니 몇십 년이 걸려 깨달음에 이르러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의 시간과 모습을 아끼며 살아가려고 이젠 맘먹었습니다. 요즘 일이 시작되기 전 아침이면 큰 아들 손을 잡고 놀이방으로 매일 데려다주며 깨달은 것이 이렇게 아빠 좋다고 손잡고 다닐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일안 된다고 아이나 집사람에게 짜증 냈던 지난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소중한 시간이었나였습니다. 이제 좀 제가 철이 들어가나 봅니다. 어느 제아에 성공한 고수의 말씀으로 이만줄입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나는 이 길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미리 알았다면 결코 발을 들이지 않았을 것이다.